여러분 안녕하세요. 뒤에 사람들 더 있는 거 알아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여러분 첫날 은혜 잘 보내, 받으셨나요? 네, 저희는 인사, 저희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는 이번 익스플로 2018 제주 선교대 환영 댄스 팀 준비 시작 가리슬럽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. 와. <웃음> 와,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,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는 그리고 춤추는 자리에 나왔어요. 그럼 이제 춤을 추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? 일어나세요, 여러분. 일어나세요. <웃음> 자, 먼저 네다 일어나셨으면 우리 이번 환영 댄스 포인트 안무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우리 시둥이들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<웃음> 자 처음 안무입니다 주먹을 주시고 돌리세요 그리고 옆으로 도시고 아래에서 위로 하트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반대쪽으로 아래에서 위로, 이번에는, 자랑, 자랑, 자랑. 그리고, non, non, non, non, car is love. 하나님, 최애, 나라는 데. 오, 잘하시네요. 주님, 사랑, 끝이 없다는 데. 세상이다, 아름다, 답는 데. I want, non, non, non, non, car is love. 이렇게 제 주에서. 주님 만날까? 점프! 아, 너무 잘한다. 와. 진짜 잘한다. <웃음> 여러분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. 가리스 러브 할때다 같이 가리스 러브 외쳐주는 거 잊지 마세요. 네, 그러면은 제가 구호로, 구호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가리스 러브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. 한번 연습해볼까요?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웃음> 집회장 앞에서 나눠준 스티커를 꺼내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에게 마음을 담아 얼굴에 붙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한 친구거나 어제 주님을 영접한 새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붙여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